누구나 한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. 그렇지만 나는 제 자리로 오지 못해서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. 너무 많은 생각과.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까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구애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